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마블의 어벤져스 캐릭터를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했죠. 이번엔 6번부터 9번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1번 깝깝한 사람이죠. 고지식한 사람.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가 1번 유형이고요. 2번 도와주는 사람. 전통적 히어로 중에 하나인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2번 유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 잘나가는 사람. 누굴까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3번 유형으로 봤구요 4번은 특이한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모프는 4번 유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5번 머리가 발달한 사람,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죠. 이마에 마인드 스톤이 박혀 있는 비전을 5번 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캡틴 1번, 완다 4번은 별로 이가 없을 거예요. 애니어그램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이고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른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캐릭터의 유형 판단은 저의 개인적인 시각일 뿐이니까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이어서 6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 블랙 위도. 자, 이 캐릭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나타샤 로마노프 KGB 소속 스파이 출신이죠. 원래 스파이 첫번 이런 업무가 6번과 관련이 있거든요. <목소리> 이 여성 히어로 캐릭터가 어벤져스에서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인 능력치가 뛰어나서 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팀 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때문이에요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두루 잘 지내면서 갈등을 중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위로나 충고를 하면서 팀 전체를 다독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벤져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원이 된 겁니다 이런 게 6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아타샤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초능력자 아닙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전투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거죠 근데 특히 스파이 능력에 대해서는 가장 뛰어난 멤버라고 할수 있어요 이 스파이가 왜 6번과 관련이 되냐면요 제가 이전에 6번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비밀 조직에 의한 요원 암살과 관련되곤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게 스파이 활동이잖아요 6번은 3번 9번과 같은 1차 유형입니다 1차 유형은 일종의 이중인격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했죠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3번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었을 때 강력한 기계인간 같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초능력자도 못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인간,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6번 블랙위도우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사건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촉 같은 거죠. 6번은 동료애가 강하지만 의심이 많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나 첩보무가 6번과 관련된 겁니다. Oh, that's your 7번 스탈로드 스탈로드는 사실 어벤져스 소속이라기보단 가오겔 소속이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의 외인부대 같은 성격의 팀이죠. 이 사람들은 지구인들이 아닙니다. 외계인들인데 여기서 리더격인 스탈로드는 지구인 혼혈입니다. 이름은 피터 퀼, 그냥 퀼이라고 부르죠. 스탈로드는 전형적인 7번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오겔 시리즈 자체가 어벤져스에 비해 훨씬 가볍고 개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은 웃긴다 재밌다 싶으면 가장 먼저 7번 이 아닐까 생각해도 됩니다. 그만큼 7번 중에 재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가운에는 어벤져스와는 달리 어떤 거창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팀이 아니라 그냥 현상금 사냥꾼, 전과자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서 같이 움직이게 된 팀이에요. 말이 팀이지 허구한날 싸우고 서로 말도 잘안 들어서 얼핏 보면 그냥 같이 모여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7번의 특성인 거죠. 7번은 도대체가 심각해지지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스탈로드의 가족사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하만 그런 슬픔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요. 항상 흥겨운 80년대 팝송을 미니카세트로 들으며 춤을 춥니다. 겉보기엔 그저 즐겁기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것도 7번의 캐릭터죠. 7번은 언제나 슬픔으로부터 달아나는,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점이 4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면이에요. 4번은 슬픔에 푹 젖어서 그걸 은근히 즐기곤 하거든요. 혹시 본인이 4번인가 7번인가 헷갈리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토르 토르를 7번으로 보거나 3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8번으로 봅니다 사실 가오개를 제외하고 어벤져스만 놓고 봤을 때 딱히 7번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토르가 7번 유형의 느낌이 좀 있죠 가끔씩 개그 컨셉이 되곤 하거든요 토르도 그래도 토르는 7번보다는 8번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8w7이겠죠 8번 중에서도 웃기는 사람이 꽤 많아요 7번 날개가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때 연예인 중에 강호동 같은 사람이 8w7이 아닐까 합니다 천하장사 출신이잖아요 토르는 기본적으로 마초의 느낌이 있죠. 아주 터프한 스타일입니다. 포탕하고 용맹한 전형적인 전사 타입이죠. 직선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열받으면 바로 주먹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8번이죠. 사실 어벤져스의 공식 리더는 캡틴이고 그 대척점이 있는 또 하나의 리더가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럼 토르는 뭡니까? 원래는 8번이 대장기질이 가장 강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토르가 어벤져스의 진짜 대장이 되게 되면 나머지 캐릭터가 다안 사니까 억지로라도 토르를 좀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토르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거든요. 외계문명 아스가르드의 왕이 계승자입니다. 뭐 제대로 붙으면 토르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파워로프 하루프 살파 How about that? 자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헐크죠 어떤 사람들은 브루스 배너를 5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일단 뛰어난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배너를 9번으로 헐크를 8번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배너 헐크를 한 사람으로 보고 9번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블랙미도 이야기할 때 1차 유형의 이중인격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배너 헐크를 9번으로 보면 더할 얘기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배너같이 순둥순둥한 겉모습 이면에 헐크같은 녹색 괴물이 살고 있는 게9번이란 얘기입니다. 헐크가 9번의 테마라는 건 명백한 거예요. 언제 변신합니까? 분노할 때 하잖아요, 성질 났을 때. 본능 유형은 기본적으로 분노와 관련이 있죠. 어떤 식으로든 관련됩니다. 토르가 열받았을 때 주목이 바로 나온 것처럼 8번 유형에서 가장 쉽게 관찰되지만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바로잡으려는 캡틴의 모습에서 일본의 분노를 볼수 있고요. 본인이 화가 나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안에 녹색 근육 괴물이 살고 있는 9번에게도 분노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경우엔 가까이서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요. 본인도 잘 모르는데 남이 알기는 더 힘들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